날이 어두워지면 매번 라이트 스위치를 켜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오토라이트 활성화를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투싼 T1의 경우 별도 배선 작업이 필요 없는 차종입니다. 오토라이트 사양의 멀티펑턴 스위치와 포토센서만 교체하면 되죠. 빠른 작업시간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포토센서부터 교체합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고요.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풀어줍니다. 핸들 탈거 전 마킹을 해 장착시 조향각이 틀어지지 않도록 위치를 기억해주고요. 핸들을 탈거합니다. 나사 플레임 방제를 허브볼트에 도포한 후 손으로 살살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에어백 모듈까지 장착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배터리를 연결 후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잘 작동하네요 오토로 설정해두면 별도로 라이터를 조작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도에 따라 알아서 라이트를 켜고 끄고 해주거든요